오늘은 미래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모르핀 혹은 몰핀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모르핀은 진통제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마약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심한 사람들이 이 모르핀을 맞으면 엔돌폼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고통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진통제이며 아픈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르핀입니다 그러나 계속 모르핀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스스로 엔돌핀이 생성되는 것이 이 모르핀이 맞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단현상이 일어나게 나중에는 마약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르핀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효용성이 있고 어떨 때는 좋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마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모르핀과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보약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속삭이며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단지 우리의 편리함으로 들여지기 시작하고 익숙함으로 무뎌진 마음으로 들여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우리는 누구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신자 맞습니다 우리는 성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믿음의 전당에 오를 법한 그런 인물 바로 아벨입니다. 히브리스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쭉 이름이 고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예배에서 성공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인물이 바로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일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히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가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아벨이 드린 제사, 아벨이 드린 재물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더 좋은 것을 드린 사람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요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셨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드린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심이 분하여서 안세까지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왜 가인을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가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잘하이 조금 어렵지만 요한 1서 3장을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잘 보십시오 요한 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였고 아벨은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 자체가 악했습니다 악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가인은 악한 길을 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색도 변하며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강력하게 반항도 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반대로 아벨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정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아벨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벨의 삶을 평가하고 계시는데 의인 아벨이라고 평가하고 를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벨은 그냥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봤을 때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의 의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그 자체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악한 삶의 열매로 살인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얼굴빛이 변하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 지금 제가 너의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있다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가인을 찾아가서 제가 바로 앞에 있다고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말 자체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행동이 바로 아우를 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과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계약 한글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역본을 보면 가인이 들로 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가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안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아벨은 그삶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드리는 간격과 축제 예배를 마치면 흩어져서 드리는 성김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는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환경 속에서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모를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서서 마음을 지키고 예배자로 설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처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집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의 영어 단어가 컨센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집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간절히 나가는 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를 두기도 했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의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인가 곡식의 제사인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벨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기름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아벨이 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자치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취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많이 힘든 부모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벨은 단순히 재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셨던 축복과 감동 그 모든 것을 담아서 가장 좋은 제물로 자신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동기 없이 드렸으며 무심하게 드렸으며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확한 농작물 중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진짜 드렸습니다 드려야 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스 11장 4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평가한다는 라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보다 아벨의 예배가 더 낫다고 라 지금 우리 하나님 평가하고 계십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 다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유독 예배만큼은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끼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는지 이 모든 것이 예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더 집중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전부를 담아내서 모든 것을 쏟아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죽게 예배하네.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감동과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예배당은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세상의 것으로 온맘 다해 정성 다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벨처럼 예배 드려다가 죽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다과 아비우가 나옵니다 제사장 아들입니다 본인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부를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배는 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생애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예배 실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모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모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예배를 진두지휘한 것입니다 사모엘은 사울이 요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시 세울 것이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이 무엇에 실패를 했습니까? 바로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내 편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벨은 제사 한번 드리고 죽어버린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예배는 아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예배를 이야기하실 때 가장 먼저 거론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그 예배로 인해서 시기 질투하던 가인으로부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헛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주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예배가 나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서는 하나님이 계셨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요하께서 그 위에서 서서 가라사대 나는 요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조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하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후에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맘 다해 정성 다해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장에도 가정에도 캠퍼스에도 우리 모든 있는 처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아베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여서 드리는 감격과 축제 예배에서도 성공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드리는 성김의 예배에서도 성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최고의 것으로 온맘대의 예배드리며 예배에 목숨 걸수 있는 우리들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여서 드리는 간격과 축제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옵시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벨처럼 삶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함께 예배 들며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그 예배로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숨 걸수 있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여 내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만다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전부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모든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삶으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